기선이 많이십니까 아? 아, 이런 곳에서 뵙게 되다니. 네가? <웃음> 네가 대표라고요? 아, 실리안도 실리안도 눈이 낮아졌나 음. 아, 어지간히 사람이 없나 보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아, 아 그래. 저는 포토샵 해 봐서 아는데 그 눕기 아, 미치겠다 진짜. 눕기 이거 눕게 딴놈 누구야 이거. 책임져. 눕게 <웃음> 딴놈 누구야 이거. 나 같은 사람 속 터지라고 일부러 눕기 이렇게 남기고 했지 너희들. 아 씨. 나의 위대한 컬렉션을 열어 놓으릴게. 저게 뭐야? <웃음> 야, 야 오지 마. <웃음> 오 저건 예쁘다. 나저 가질래. 이제부터 내 직업은 버섯커다. 제 겁니다. 투석기요? 지금 이곳에 눈을 감은 이들에게 죽음은 또 하나의 시작이자 여정이 될 것이니 이들의 영혼이 대신아트로스의 품으로 사 인도되기를. <웃음> 어. 제도 희생양이니? 네, 다들 떠들어대지 갈라투르 최대 실패작이 바로 이 바온투르라고 모두가 스스로의 삶을 살 뿐이네 언제까지 남과 비교하며 그... 실패한 삶이라 자조할 텐가 이병 찬소리는 영감 제자한테라 뿌리나 <놀라> <놀라> 마셔 주정뱅이야 무우일우우우우우 와. 아, <웃음> <오오. 웃음> <웃음> 살아있는 우와 생명 우우 모든 것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웃음> <이 녀석? 웃음> <웃음> 그만네 목소리를 들었다 어디든지 데려가 줄게 헐왜 검한테 다들 고백을 하냐 이거? 너 검에 뭔가 있나 봐검 입장에선 되게 좋겠다 야 여러 사람한테 범...세계적으로 뭔가 고백을 받으니까 예뭐야 와...뭐야 이 이거 처음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내겐 그리 와닿지 않았어요 이곳에 온지 얼마 안된 저는 해야 할 일이 많았거든요 당신을 처음 본 순간에도 아무 감정이 안 들었어요. 내겐 그런 마음이 여유가 없었거든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당신이 내게 첫 마디를 걸어줬을 때였을까요? 처음으로 내게 당신의 얘기를 해줬을 때였을까요? 점점 당신만 보이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웃으면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기쁨이었고 당신이 우울하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슬픔이었어요. 어느새 내 시선은 그대만 향하고 있었고 당신의 행동, 손짓 하나에 천국과 지옥으로 오갔어요. 그대 눈에 들기 위해 당신이 좋아하는 것도 준비, 준비해보고 진심어린 당신의 찬양도 해보고 당신이 모르게 그대를 위한 일들도 해봤어요.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챘기 때문일까요? 언젠가부터 제가 한 걸음 다가서면 당신은 한 걸음 물러서죠. 두 걸음 다가서면 당신은 세 걸음 물러나죠. 지금은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 중에 제가 제일 먼저 멀리 있네요. 이제 그만 당신을 제 눈에 담지 않으려 요 더 이상 볼수 없게 된다고 해도 그대를 잊지는 못하겠지만 지금은 제가 당신을 웃게 할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숨쉬는 것만으로도 그대는 나의 축복이자 행복입니다. 이제 다신 볼수 없겠지만 멀리서나마 당신의 행복을 기도드릴게요. 그동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음... 말은 잘하는데? 세줄 유학 해달라고요? 아, 슬프다고. 어 내가... 내가 스토킹한 거 들겼으니까 자기 합리화하고 음. <웃음> 너의 행복을 빈다 응. <웃음> 근데 에스더 무기가 뭔가요? 뭐 신의 필적하는 뭐 전설의 막검 같은 건가? 말 들어보면 다 그런 거 같던데 아 그래요? 특별한 검을 에스더 무기라 그래요? 음... 어? 그러면 실리아니스는 무기 뺏어서 쓸수 있다는 거네? 회자의 <웃음> 검은 주인을 가린다고요? 당연히 반항하는 맛이 있어야 내가 들만하지 <웃음> <웃음> 감히 반항을 해? 문침이 싹도네무적이냐고요 <웃음> 뭐 선생님 저는 천성부터 남의 걸잘 쓰는 사람이에요 제 천성 자체가 못돼 처먹어가지고 이게 무슨 냄새지? <웃음> 요래 <요리> 술은 최고라니까 <웃음> 자자딱한 잔만 더지마 부츠에다가 술넣고 마시잖아 이 미친놈들아 맞지? 가탈됐 차라리 투구에다가 수, 이제 술 넣어서 마시는게 더 좋겠다 부츠보단 낫겠지 군야이싹도을일하 가야지 군침이 싹넣 <웃음> <왜>, <웃음> 주인공 주사가 좀 남다르다야 이거 절대 옆에서 술을 마시면 안되겠네 그러면 옆에서 주인공이랑 술을 마시잖아요 그날 밤에 자기가 술 안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 너무 심한데 이거는 됐 어 이제 이거 제 건가요? 야너내거 해라. 얘또 뭐야? 먹을 어? 저 먹혔는데? 근데 이상하게 저놈 다시 나올 것 같아. 몸속에서. 왜 이렇게 전혀 걱정이 되지가 않지? 우마르라서 그런가?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걸? 근데 저럴 줄 알았어. 할 시간이다. 죽는 줄 알았는데 덕분에 살았구만. 어 전혀 걱정이 안 됐어. 정말 끝내주지 않아? <웃음> 끝내주는 건 너지. 그지 <목소리> 원한다. 어디서 들어왔어? 게 고동. 말안 해. 뭐리야 시... 줄다. <목소리> 오, 드디어, 제가 주인이 되는 건가요? Yes, yes, yes, yes. 나가 이 아니 <웃음> <웃음> 불쌍하게도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나지 못했군 <웃음> <웃음> 감히 나를 삼키려 들다니 <웃음> 깜나. 또 생겼어? 내가 그래, 팠겠는데. 안내해 주지. 악마의 피가 가득한 저주받은 땅으로. 프로나 <웃음> <웃음> 언제가 되었든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지금처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앞으로도이 맹세는 영원하리라! 물론 전놈은한거 없지만 내가 다한것 같긴 하...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웃음> 쾌가 끝나지가 않네 쾌가 아 이거 아 그냥 잘까? 아니면 이것만 할까? 거의 다 끝났다고? 지금 끝난 게 아니고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어잠깐 실년이네? 아, 그래도 내 친구 일 관련된 일이라서 내가 참고 하겠는데 실리안 아니었으면은 내가 하지도 않았어 바로 자러 갔지. 아오. 또뭐 작업 하나? 또 옆에서 뭐불 놓고 뭐 해야 되나? 오 왔구만. 모두 들어봐. 나 바운트로 일생일대 역적이 탄생할지도 모른다고. 그냥 수리하는 거잖아요.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전설의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해두라고 했었지. 세 가지? 그건 바로 오, 우리 같은 조력자들 <웃음> <웃음> 맡겨만 달라고 대장. <웃음> 빨리 술이나 해. 술 어? 이미 충분하다고. 그리고 기를 쓸자의 영혼. 자, 시작해 볼까? 응? 음? 뭐뭐 뭐야? <웃음> 뭐야? 뭐야 이게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웃음> t i No! No! 제발, 하기만 아니 디자인도 중요한 나의 센스 그걸 바운가 만드는 건 <웃음> 봐도 두잇! No, do <웃음> 이리로 와서 당신도 이 순간을 즐겨요 템포를 맞춰 하하하 <웃음> <나를 영원히 웃음> 훈련포... <웃음> 아이씨 <웃음> 노래 잘 불러서 킹받네